사례하면 번뇌지하고 정례하면 번뇌제하나니 사된 것이 오면 이 말은 온다라는 말은 사된 마음을 일으키면 번뇌가 이루고 번뇌가 생기고 이 말이죠 사라고 하는 거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면 번뇌가 생긴다 정 이제 지혜로운 생각을 일으키면 정이 오면 이 말은 다르게 되면 바른 것이 오면 이 말인데 바른 것이 오면 이란 말은 뭐냐 면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본내가 제하나니 없어지나니 사정을 구부룡하면 사화정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게 상대적인 건데 사화정을 모두 쓰지 아니하면 삿된 마음도 안 일으키고 그 사를 또 물리치는 바른 마음도 안 일으켜서 항상 밝은 태양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청정하여 그게 바로 본래 모습이어서 지무여하리라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최상의 열반에 이르리라 볼이 본자상에 마음 본자상에 기심하면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 보리는 본래 자성인데, 기심을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망념을 불현듯이 일으킨다. 그러면 즉시 망이니, 그게 바로 망이다. 선, 선한 생각을 일으켜도 기심이고, 악한 생각을 일으켜도 기심이고. 그럼, 보리 본 자성이라는 건 뭐냐? 평상심이죠, 평상심. 성상심이라고 하는 건보리본 자성이고,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그 싫어해락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거는 바로 기심인데, 그거는 바로 망인이라. 정심이 제 망중하니, 이 본래 밝은 마음인데 이게 망중에 있다는 거죠. 중생의 싫어해락, 그 분노, 번뇌의 그 망중에 있으니 그럼 이 망을 어떻게 퇴치해야 되겠는가 단정하면, 바, 다만 바르기만 하면 그 돌이 본 자성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무삼장하나니라, 삼장이 없어지나니라. 그 삼장이라고 하는 혹없고, 미혹한 번뇌를 일으켜서 업을 지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이게 혹없고, 혹장, 업장, 고장 이게 삼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 잘못해가지고 일 그르쳐서 고통당하는 거, 이게 삼장이 쉽게 말하면 혹이라고 하는 건 세, 잘못 생각한 거지, 혹, 미혹한 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 저지르는 거지, 업. 어. <웃음> 그럼 고통받는 거예요. 전부 중생이 혹 없고 연속이란 말이에요. 뭐 잘못 생각했다, 일 저질렀다, 고통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른 생각을 일으키면, 지혜를 일으키면, 함장은 저절로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마이 남종선이라는 거 어디까지나 견성법이기 때문에, 그 보리 자성 그것만 드러내면 되지. 선정을 단계별로 닦으라고 한다든지, 뭘 이루라고 한다든지, 닦고 이루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게 보리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이제 이렇게 제이 되니까 그 마음 자성이 본래 청정한 걸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따로 이루어야 된다든지 뭘 닦아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그 남종선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정이라 이게 아주 중요해 단정 다만 바르기만 하면 바르다라는 건 뭐냐? 그 본래 청정심으로 돌아가면 그 말이죠. 본래 청정심으로 돌아가면 무삼장하 아니라 고겁고 삼장이 없어지나니라. 세인이 약수도 하면 세상 사람이 만약에 도를 닦는다면 도 닦는 것도 이제 그 자성 청정심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일체의 지인 불방하나니라 일체 모든 것에 다 방해로움이 없다 방해되지 아니하나니라 왜 방해가 되는가 이제 그 청정심을 못 갖는 데서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도를 닦게 되면 일체에 방해되지 아니하나니라 상자견기과하면 항상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이제 자기의 허물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이제,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자기의 허물을 보는 거죠.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그렇다. 다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자기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보면 다른 이의 허물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여도로, 도로 더불어. 여기서 도도 역시 청정심. 도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청정심, 보리자성 그거예요. 도로 더불어 곧 상당하리라. 서로 합당하리라. 서로 합해지리라. 이런 데서 당자는 합하합자와 같은 말이죠. 합당. 바로 합한다. 생류의 4대 근경 뭐 이런 지수화풍 4대 육근 육경 이런 게 전부 생류죠. 자유도하여 스스로 도가 있어서 각불 상방 내 하나니라 각불 각각 상방 서로 방해가 돼가지고 여기서 내 자는 해친다. 해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 생류에 모든 그 만상에 스스로 도가 있어서 각각 서로 방해롭게 해가지고 해치지 아니하나니라 이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걸로 항상 살피고 있으면 뭐 지수와 풍사대라든지색성향미 촉법 육경이라든지 아니미설이가 뭐 서로서로 장애가 되고 대립이 돼가지고 해치는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도하고 별멱도하면 도를 여이고또 따로 도를 찾으면 도를 여인다다는건 뭐냐 생류에 다 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색성향미초법이나 아니비설진이나 지수화풍사대나 이걸 여이고 이걸 떠나서 다른 데서 또 돌을 찾으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버리고 딴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그 항상 그 청정심을 가지고 그 어느 환경에서든지 자제하는 거. 이탈이 아니고 자제. 자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흔히 보면 이제 이탈도를 택하게 되는데, 아,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 눈으로 안 보고 안 들으면 편하다. 이탈하려고 그러죠. 그거는 이도 멱도라 말하자면 도를 떠나서 도를 찾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항상 그 자기 마음에서 나왔다. 자기의 허물을 본다. 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본래 그게 그렇게 된게 아니다. 라고 할 때, 불, 각불, 상방내라. 각각 서로 대립해가지고 해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떠나서 도를 찾는 것은 이도 별명도라. 도를 여의고 별도로 도를 찾는 것인데 이도하고 따로 도를 찾으면 정신토록 불견도하리라. 이 몸이 죽을 때까지 정신토록 봄이 마칠 때까지 도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곳이 싫다고 다른 데로 갔는데 가면 또 싫거든요. 그곳이 또 가야죠. 또 도망가야 되고 또 도망가야 돼고 그럼 정신토로 이탈만 해가지고는 도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가는 데마다 이제 돈인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 찾아가는 데마다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도 별명도 그럼 누가 이도 별명도를 하느냐 다 이렇게 하죠. 아 이곳이 이제 싫어졌다고 또 이제 딴데 가고 이곳이 싫어졌다고 또딴데 가고 명당이라고 어디 가서 이제 집을 짓고 살다가 여기가 이제 기기가 다 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딴 <웃음> 데로 이사가고 불교는 명당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공덕을 지어 가지고 명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흙덩어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지 그 돌멩이한테 기대고 그 나무한테 기대고 그 나무를 심어서 키우면 되는 거지. 아 여기 나무 좋다고. 그러고 또 그걸 또 자랑하고. 아, 내가 사는데 경치 좋다. 그럼 나무가 좋은 거지 자기가 좋은 게 아닌데 얼마나 못났으면 나무 자랑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거든요. 아, 뭐 어느 산에 갔다 왔다. 그럼 산이 산은 산이지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보물을 손에 껴가지고 뭐 그걸 자기 보물을 의지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보물은 보물이지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거든. 요그 불교적인 그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보물을 만드는 거지. 보물의 기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아주 밖에서 구하는 거다 이거죠. 경치에서 구하는 거고 구슬에서 구하는 거고. 옷에서 구하는 거고. 이게 말하자면, 삿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에요. 삿된 생각이다. 그래서, 종신불견도라, 종신. 밖에서 구하면, 뭐, 종신토로 도를 못 본다는 거죠. 파파도 일생하면, 물결처럼 분주하게, 물결 일어나면 또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이게 파파 달릴 분짜 물결팔자 분파와 같다 이렇게 줄을 달았는데 파파 아주 분주하게 그렇게 부질없이 이런 얘기에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흘러오고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질없이 분주하게 이런 소리죠. 도일생하며 인생을 보내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월 따라서 한평생 보낸다 이거죠. 도두의 도두, 이건 도두의 환자후 하나니라 도리어 스스로 한탄 하나니라 한탄할오 옷잔데요. 그게 도두라는 게 이게 이르는 머리, 도두가 이게 뭐냐? 그 옛날 그... 언해본에보면요 <웃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참에 이랬어요. 마참에가뭔뜻 같아요? 마침내, 마침내. 그리고 이제 한문 주석가는 어떻게 주석을 했느냐 하면, 이 다할 필자 있죠. 이거 하고, 필경. 이렇게 줄을 냈습니다. 같은 뜻이. 필경에, 마침내 말하자면 생을 마칠 때에, 어, 생을 마칠 때에, 필경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이르르메, 두 자는 어조사고 이르르메, 이 생이 다 하는 순간에 이르르메 이 소리죠. 이 생이 마칠 때에 이르르메, 환자와하나니라 도리어 스스로 한탄하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한참 젊을 때는 그냥, 물결처럼 그냥 부질없이 지나다가 이제 인생 막바지에 가가지고 이제, 다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좀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은데, 젊을 때는 파파도일생하고, 이제 아주 인생 말경에 가가지고 한탄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출가를 해도 젊을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리한 분이에요 젊을 때 그래서 그때 한참 젊을 때 인생무상을 미리 알아채고 대용단을 내려서 길을 찾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마침내 도리어 스스로 한탄하나니라 욕득 견진도 하면 진도를, 봄을 얻고자 하면, 진도를 보고자 한다. 욕득이라 얻고자 한다. 뭘 하느냐. 진도를 본다. 참도. 참마음. 견성이라는 건 마찬가지. 진도는 자성이니까. 그 자성 봄을 얻고자 한다. 참도를 봄을 얻고자 하면, 행정이 즉시 돈이라 행이 바른 것이 바로 도다. 행을 바르게 하면 그게 바로 도다. 이게요. 도가 이제,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자약 무 도심하면 스스로 만약 도심이 없으면 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암행하여 불견도 하나니라 어둡게 행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서 암행을 해서 암행으로 도를 보지 못하느니라 약진 수도인은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약자는 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은 그런데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불견 세간과 하나니라 세간과를 보지 아니 하나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스스로 도를 안닦아 놓고 전부 다른 사람 때문에 못 닦았다고 그건 이제 도닦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약견 타인 비하면 만약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자비가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이것이 허물이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것그 자체가 그게 바로 자기의 잘못이고 그것이 바로 허물이다. 그래서 이게 수도 정신하고 시민 정신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시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주인이 돼서 이 반사회적인 행위를 누가 범했을 때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모를 수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발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게 그게 수도정신이거든 그래서 이게 아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으로 돌아가면 고발을 해야 되고 <웃음> 수도인 분상에서는 고발을 안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랑과 정의라고 할때 정의의 편에서는 질타를 해야 되고 사랑의 편에서는 또 사랑으로 감싸야 되고 이제 항상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거 이론으로는 안 되고 육조스님이 나오셔서 <웃음>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론으로는 이게 항상 이게 문제지 뭐 역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행위로서 이루어질 문제지 뭐 이론으로, 뭐, 이게, 고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그 자체에 이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천 문제에 돌아가서, 부처님이라면 아무 이제 갈등이 없을 거고, 육조 해능선사라면 아무 갈등이 없겠죠. 그 수도정신과 시민정신 사이에.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 할 때도 이걸, 사랑으로 보면 안 때려야 되고, 이걸 벌을 고치야 되면 때려야 되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냐고, 그 애정과 편달, 이런 거뭐 이론으로는 안 되지만 아무 탈 없이 다들 키워냈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약견 타인비 하면 만약에 타인의 에, 그름을 보면 그 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것이 오히려 이것이 허물이니라. 도리어 스스로 허물이 되나니라. 타비 아불비하면 다른 이는 그러고 나는 그러지 않다고 하면 자비가 자유가 하나니라 아비가 나의 그름이 스스로 허물이 있나니라 이게 중생심이 전부 그러면 타비 아불비 <웃음> 다른 이는 그러고 나는 그러지 않고 싸우는 때 보면 전부 이러더라고요. <웃음> 싸울 때 보면 왜 싸움이라는가, 그니까 전부 내가 잘못했대. 난 잘못이 없고. 그래서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 아주 재밌 뭐 화해를 할때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잘못했대요. <웃음> 그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화해할 때는 아, 내가 잘못이라 이러고, 싸울 때는 내가 잘못이라 그러고. 그게 묘한대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게 이제 언쟁을 하나, 화해를 하나, 이거는 다 평상심이 아니고 심기 마음을 일으킨 거죠.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가면 언쟁도 하지 말고 화해도 하지 말고 그야말로 이 평상심이 그게 도심이죠. 그게. 그래서 게그 아비가 자유가 하나니라 단 자각 비심하면 다만 스스로 비심 그런 마음을 물리친다. 사된 그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자각한다. 물리치면. 타제 번뇌하여 다하며, 타자는 어조사고요. 번뇌를 제거하여다 부수며, 타자가 이게 어리석, 어조사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타성이라, 이룬다라고 할 때, 이룰성자 위에다가 이 타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룬다, 타성일편이라, 한 덩어리를 만든다라고 한다든지. 이게 타제라고 하는 건 제거한다. 뭘 제거하느냐? 번뇌를 제거해서 다 부수며. 정에 불관심하면 밉고 좋은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정에 불관심이라. 관심이라 그러면 마음을 둔다. 거기에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죠. 미워하거나 좋아하는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장신양각하여 와하리라. 양각을 장신해서 길게 펴서 두 다리를 길게 펴가지고 누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고 좋아하는 데서 이게 잠이 안 온다 이거죠? 미워하면 보기 싫어서 잠이 안 오고 좋아하면 못 봐서 잠이 안 오고 <웃음> 다리를 필 수가 없다. 그런데 양각 미워하고 좋아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냐면 두 다리를 길게 쭉 펴서 누우리라. 욕의라고 하면 욕자나 의자나 다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밑에 의자도 하고자 하는 거. 욕의, 그럼 하고자 하면 이 말이죠. 뭘 하고자 하느냐. 욕의 화타인하면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교화를 베풀려고 하면 자수유 방편하야 스스로 모름지기 방편을 가져서 방편을 잘 가지고 방편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죠. 물, 영, 피, 유의하면 저로 하여금 의심을 갖지 아니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교화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 길을 인도한다 라고 하면 방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얘기죠. 방편을 가져서 그 교화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게 하면 즉시 자성현하리라 곧 자성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곧 자성이 나타나게 되리라. 불법이 제 세간각하야 불법이 제 세간하야 불이 세간각이니 불법이 세간에 있어서 세간각을 여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을 떠나서 뭐 다른 데서 찾는 거 이게 아니에요. 불법이. 세간에 있어서 세간의 느낌, 세간의 느낌을 여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자성심을 바로 쓰면 되는 거지 세간을 떠나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세하야 멱보리하면 세상을 떠나서 보리를 찾으면 흡여 구 토각이니라 흡사 토끼뿔을 찾는 거와 같나니라 토끼는 귀가 있을 뿐이지 뿔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토끼 귀가 뾰족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잘못 보고 뿔로 생각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거북이 덩어리가 고추고추 거니까 그걸 털로 본다. 그래서 어리석게 구하는 것을 귀모토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북이 털, 토끼뿔. 없는 거지 그게. 귀모토각. 귀모라고 이제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구모토각이라 내가 뭘 찾느냐. 구모토각을 찾는다. 토자가 어떻게 쓰지 여기 토끼두개 하는 거예요. 한개 하는 거예요. 두개 하는 건가. 인간이 추구하는 걸 가만히 보면, 거기가 이거 거북이 털을 구하고 토끼 뿔을 구하고 있어 보면. 그러니까, 뭐를, 뭘, 터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게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자꾸 찾더라고요, 보니까. 있는 거는 팽개치고 없는 거찾아 그래서 그게 이도 별멱도라는 거와 똑같아요, 이도 별멱도. 눈앞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고, 저딴데 있는 사람은 이제 생각하고, 그 이도 별명도 <웃음> 사람을 여의고 또 사람 찾고. 무슨 평화니, 뭐니, 왜 아름다운 거, 뭐, 영원이니, 뭐. 아,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만년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옛날 임금들 보고 만날 만수무강 하소서, 이러면. 그것도, 그런 말을 못하게 안하고 맨날 듣고 또 좋아하고. 그 만수, 그 만수라는 말이 그게 전부 저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뿌리거든요. 그니 그냥 계속 그게 통용이 됐니, 뭐. 그뭐이 세상에 그 사람 죽었을 때 연결식 할때그 추도사라든지 뭐 연결사 보면 전부가 거짓말이에가 많이 보면은. 야, 인간이 거짓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그런데 아 임금한테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사는 데까지 사십시오. <웃음> 그러면 당장 목이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솔직한 건 뭐하지만 바른 말을 얼마나 싫어하고 거짓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구한다는 게 결국은 토끼뿔 구하는 거고 거북이 털 구하는 거다. 바로 봐야지,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세. 이 세상에서 자제해야 되지 세상을 떠나서 뭘 따로 찾는 거는 그거는 토끼뿔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세하여 멱보리하면 흡사 포각을 찾는 것과 간단니라 출세,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냐? 몸이 뭐 어디 떠나는 게 아니고 정견은 바르게 보는 것은 이름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사견은 사택에 잘못 보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세간이니라. 사정을 지인타각하면 사화정을다 없애버리면 보리성이 뚜렷하 아니라 보리의 자성이 완연하다 뚜렷하 아니라 차성은 지 돈교며 지금 이 개성은 바로 돈교다 이 말이에요. 돈교란 바로 견성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돈교라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뭐 돈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자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돈교라 그런다 이말이요 돈교며 영명 대법선인이라또한 이름이 법의 팬이라 법의 배를 타고 바로 이제 가야 할 곳을 가기 때문에 법의 배니라 미문하면, 모르고 들으면, 모르고 듣는다 이거예요 모르고 들으면. 어리석게 들으면 경무겁이오 여러 컵을 경과하고, 오즈 알면 찰나간이니라 찰나간에 이루어진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알고 들으면 금방 그냥 확 들어오는데 모르고 들으면 뭐안되는거죠 안돼요. 사가 부활 사가 다시 가로대 금어 대범사에 지금 이 대범사에서 설차 돈교하나니 이 돈교를 말하나니 보어 널리 뭘 원하느냐 법계 중생 이 원하에 바로 그말 끝에 견성성불하노라 본성을 보아가지고 성불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언하의 견성성불이지 여기요 이게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하의 견성성불이지 왜그면 자성을 바, 바로 활용하면 그게 견성이니까요 이거뭐 오래 닦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화엄가에서 말하면 돈오돈수가 되는 거지 요 돈오돈수라는 말도 화엄가에서 한 얘기죠. 그게 화엄가에서 청량이라든지 규봉이 원하에 그냥 견성성불이라 이게 말하자면 말로 하면 돈오, 돈수인 거예요. 이게 말로 하면 원하에견성성불 그래서 돈수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선에서는 화엄종에서 청량도 돈수를 말하고 규봉도 돈수를 말하고 그렇게 한 거죠. 바로 그냥 말 끝에 그말 끝에 견성해가지고 바로 성불한다. 견성이 바로 성불이다 이거죠. 자성은 바로 부처고 부처는 바로 자성이니까. 그러니까 때에 위사군이 의사군이여 관료 도속으로 관료 도속과 함께 도속으로 더불어 이 말은 관료 도속들과 함께 이 소리죠. 문사소설하고 이육조해능선사가 말하는 말을 듣고. 무불성고하야 살펴서 깨닫지 아니함이 없어서 일시에 장례하고 다 똑같이 일시에 같은 시각에 예를 하고 개탄선제라 하며 다 감탄하기를 훌륭하다 하며 하기 영남에 유 불출세오 하였나니라 어찌 이 영남에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리라 고 출연함이 있으리라 고 기대했겠는가. 기자는 이제 기대라, 기다릴 대자와 같은 뜻이고, 또 생각, 생각했겠는가, 바랬겠는가 이거죠. 이렇게 이제 어, 부처님이 출연하리라고는 도저히 이거는 바라지 못하던 일이다. 뜻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죠. 바랬겠는가 생각했겠는가